난리가 나네. 담양 산타 네, 이것은 제3의 담양 산타 축제장입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산타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담양읍 온도심 및 메타 프라방스 이로 에서 담양 산타축제가 좀금 열리고 있습니다 어 산타가 지금 역시 입구에터는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음료빵. 야, 음, 먹또 뭐, 오뎅도 최고죠, 오뎅. 하 수소. <놀렸는데> 아, 제가 니 아, 제가 봤습니다. 아, 제가 봤 제가 봤습니다. 아, 제가 봤습습니다 자기 하게 오늘도 좀꾸며놓거요 많은 사람들이 또 밤에 나오셨습니다 많은 소원들 적어가지고요 에, 적어놓으시고 또 사랑의 열쇠도 적어놓으시고 아주 멋진 곳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치 않고 오래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네, 이것도 플라광스는 구경할 것도 많지만 아 멋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입니다 아 전면에 기가 막히게 들어왔네요 싸움군을 팔고 있는데 요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육이 하고 맛을때 담양의 그 석자 옛날에 도시라 차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귀엽네요, 귀여워. 여 많은 펜션들이 있어가지고요. 아유 이 구이가 특색있게 다들 그림을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자면은 잠도 잘 올까요? 단양이라서 특색있게 대나무를 많이 심어놨네요. 많은 무대에도 나오셔가지고 너무 멋있고 좋습니다. 프이스의 카페마을, 유럽 에서아름아운카페 카페 프을프의스의을성은 힐링 문화공간, 메타 프라방스 카페마을을 기대하셔도 너무너무 좋답니다. 이곳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아타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아이들이 좀 날리가 나네요, 날리가 나. 추울 때는 멋져요, 뭐 최고죠. <웃음> 엄청 줄서 있습니다. 아, 새 집이 나요. 새 집도 아주 멋집니다. 프랑스 프랑스 에디고 뒷골목 온것 같습니다. 어떡이 아주 아름다운 집인데요.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번호. 아, 네, 분수왕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도 먹거리랑 네, 모든것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선타가 선물을 주려고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또. 네. 어. 아. 네, 이게 아주 따뜻하니 아주 멋지가 좋습니다 아우 누돌프들이 진짜 나타났네요